재밌겠네 적의 침투조가 감지되었습니다. 아군의 목표물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그러게요. 별들의 전장에서 대령 딱한분 계시네 오 진짜 빠르다 s 이왜 이렇게 가벼워? 아니 벼라 계좌는 왜 괜찮아? 와. 매오 아, SV 있어. 나쁘지 않은데 이거? 이거. 너무 가벼운데 SV? 아하 영원행 나는 계좌번호 안적어주고싶은데그 별이가 너무 원하면 아 이거 가르쳐줘야 되나? 인사말에 있긴 한데 유튜브 인사말에 있긴 해 별아 뭐..뭐야 뭐, 왜 이렇게 다 쓸렸어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분명히 전에 삼촌이라 하랬는데, 야, 곰탱이는 선을 긋고 싶구나. 음, 알겠다. 우리 거리를 두자. 음 <웃음> 곰탱이가 아 조련님 안녕하세요. 원래 시청자분들하고 지금 같이 섞여서 하고 있어요. 막야 속해 곰탱 군이 삼촌 이라 하기 싫나 보다 음. 아군 이, 승 리하 였 습니다. 아, 근데, 공생이가 왔다 나간 게 상대편으로 와서 그런가? 어, 그래도 그 약속은 잘 지켜주고 있구만. 안 같은데? i 미안 o t 지 u r e I'm not sure. i s v 만쓸 때는 또나쁘 s 않았습니다 not s u s 지원을 들어서 그렇 s 이 총이 참 좋은 총이에요 r e I'm not s s 아, PS 지원 두번쏠때 SV 세번 쏜다 보면 됩니다. 그 정도의 연사 속도. 가자 아, 이거 해야 되나?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와 망했다 <웃음> 와 이거를 바, 바, 방금 초와수 <웃음> 느낌 아 근데 최소한 두명 끊었어야 되는데 와 이거 잡았을 수 있, 잡을 수 있었는데 오 아하 와 이러노 갑자기. 알게 아, 방 재밌어졌네. 미션 킴 와. 거문이 이제 안 오나? 가자. 가보. 저기 목표물을 획했 이제 미세하게 살짝 빗나가나 가 아이고 이거 뛰었겠다 신혜님 추천 감사합니다 신혜님 안녕하세요 미션 실패 질주말인다 야, 밴 뺀다잉? 꽉트로 개피 심지어 둘다 중에 아무도 없었어 아, 어서오세요 뭐가냐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픽을 <웃음> 야부지게 바로 여기 터지는게 아니고 안이야. 아, 이잘 춘다. 뽑아. 조졌어 봐.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어, 다들 그냥 중 바로 뜨시네. 되게 있는데. 미션 엥? 아, <웃음> 소... 뭐야. 나이스, 사자. 네. 와, 다리 그냥 뛰지네 이걸. 이거 이렇게 꽁, 꽁 점수를 가져가네. 아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와왜 이래 이 줌이 이게 짧아지니까 되게 멀리 보인다 SV 쓸 때는 800,600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해상도를 차라리 숨 숨을 해볼까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유스를요, 그, 이, 2초에사4초 너무 길고, 그냥 평소보다 좀 길게, 길게, 쫙쫙 뽑는다는 생각으로, 제 방송을 보시면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원래 이렇게 딱딱딱딱 하는 거를, 길게, 발이 안셀 정도만, 유스를 이렇게 딱, 미끄러지면은, 어, 저랑 어서 오세요. 리하유 에드 블루 감사합니다. 아, 문이 승리하였습니다. 아달일 어, 때까지 올라왔대요. 아, 근데 이거 SV 확실히 결이 다르네요. PS전이라. 적은만좀 하면 괜찮겠는데 아유 한개가 에드벌루 한개가 뭔가 더 열심히 모아서 주시는 느낌이라 그렇죠 아 물론 차등을 두는 건 아닙니다 절대 와내 소리 봐 되게 봐 찰싹 찰싹 채팅 마냥. 그래 순중에 의지하자. 고맙다. 아군이 나의 소동전.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아 양치 화 사람 못들어셨다고요한번더 말씀드리면 되죠? 2초에서 4초 너무 길고 그냥 본인이 발안셀 정도만 텀을 길게, 길게 길게 빼보세요. 발소리 안 들릴 정도까지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 두고 하는지 제 화면 보시면서 하시면 도움되겠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아이 정도로 하면은 발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딱그 커트라인까지 한번 길게 뽑아, 뽑아보세요. 그래도 발소리 안 들리더라고요. 저도 뭐이 정도로 길게 누르면은 발소리 다 세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렇게 길게 뽑아듭니다. 모든 사람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빨리 가잖아요. 빨리. 빨리 누르잖아요. 키보면. 이러지 말고 천천히 이게 손 피로도도 덜하고 여유 있게 탁탁 키보드도 압력이 좀덜센거 쓰시고 압력 센거 쓰시면 손 아픕니다. 아이스비 재밌는데 오르 봤으니까 접대고. 아군이 패배했습니다. 끊겼어. 이게 또빙이네 저쪽, 저쪽편도 이제 77이니까 좀 안전하게 하죠 사실 7대7까지 오면 아이고 니 이런 변수가 생기죠 반하시다 아, 아군이 게 하이. 런 날개를 시도을 가비. 야, 오늘 25킬 이상은 잘 되는데.